느낌? 색깔이 강렬하고 짙다 에너지가 와다다다다 하고 쾅 들어와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 머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치는 거지 이런 말 되나? 미친년 같아 이성적인 면은 어때요? 인기가 많죠 이분은 지금도 갖고 있는요 어, 남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갓 신내림 백마장군 지연신단지연입니다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다 잤죠 <웃음> 아니 원투는 봤는데 아 어, 진짜 내가 해놓고 황이찬안 나와가지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는거 있어 잘 모르겠다 이러고 <웃음> 세 번째는 잤거든? 근데 어떻게 됐더라? 딱 말씀하신 사람 두 분이 넣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난리가 난 거야 당당당당당당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저희가 오늘 사주 응? 하나 가져왔어요 어, 끼가 많으신 분 같은데? 에너지가 와다다다다 하고 쾅 들어와 일단은 뭐 심성 성격 이런 거다 둘째치고 에너지가 미친 에너지예요. 아, 그래요? 이런 말 되나? 미친년 같아. 그 에너지가 네. 좋은 에너지인가요? 열광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두고도 사람이 열광하고 이 자체도 같이 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대에 선다 그러면 싸이 느낌? 근데 뭔가 더 색깔이 강렬하고 짙다? 근데 약간 쇼쟁이 같아. 쇼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확 쓰고 쿵 떨어지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 쓰고 나오는 보여지는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다른 사람 그 성격이 아니라 에너지가 성격은요 그러면? 성격은 이중 성격 같아요 보여지는 모습하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속은 소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꾸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관종, 끼 어떤 이 발산한 에너지가 내가 아파도 자꾸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막 이래 막 하고 자꾸 뭔가를 창작해내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 머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 너무 열정적이라 사실 좋고 나쁜 게 없어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원래 올해, 올해까지는 바빴거든 내년 수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약간 변동, 혼란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가 뭔가 내가 뭔가 놓고 싶거나 쉬고 싶거나 지치거나 멈춰있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쉼이다라고 얘기가 들어온다 이성적인 면은 어때요? 이사람 인기가 많죠 이분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굉장히 비싼 바비인형 같은 느낌? 이 친구는 내가 원해야만 진행이 돼요 아 남이 좋아하면 돈보따리를 갖다 주고 멋진 차를 사줘도 깜짝도 안 하고 내가 원하면 가져요 남자의 조건을 안봐 지금도 갖고 있나요? 그러면? 어.. 남자 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 결혼은 할까요? 지금은 못하죠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 음, 언제까지 이렇게 좀... 안 쉬어 계속...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마음을 꽉 채우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바쁘잖아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 바쁘기 때문에 나를 맞춰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어 근데 막 얘를 생각하니까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싶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어 막이 열정을 이분 맞아요 열정이 되게 높은 가수 현아 씨예요 아 현아 현아 남자친구랑 그 던? 6년 연애했는데 6년이나 했어요? 네, 네. 오래 했네 근데 네, 헤어졌어요 되게 방송에 노출을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이서 솔직한 사람들이니까 네. 특히 여자가 왜 헤어졌나 싶어서 어... 내가 화면상 그 커플을 봤을 때는 남자가 좀 우물쭈물하는 것 같았어 그냥 어떤 상황이든 이 여자도 소심하지만 무조건 무대에 드러났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 근데 남자는 뭔가 장 걱정이 많고 좀 조심성이 있고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현아 씨가 텐션이 높은 여잔데 그 남자의 눈치를 보느라 조금 죽었을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 같고 지금 현아 씨는 위로를 받고 싶은 시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구설이 있다기보다 던씨가 현아씨 비율을 잘못 맞췄을 수 있고 우리 감정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게끔 행동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근데 두분 아직 사랑하는데 누군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는 아닌 거네요? 연인이 있잖아 정말로 피나는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거 시작하거든 얘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는 배려받지 못할까 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수 있고 현아 시는 그런 것들이 서운했을 수 있다고 라 보여져서 아주 작은 감정선부터 틀어졌다고 보지 둘의 인연법은 끝나지 않았다고 라 얘기를 해요. 계속 뭔가 소통되는 걸로 보여. 둘이는 사실상 다시 만날 확률이 60% 이상이 넘는, 넘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둘이 있잖아. 결혼을 안 하잖아? 불륜으로 저희 되게 최고 독파. 이 각자의 와이프와 남편은 이둘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어요 아, 그만큼 인연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더잘 맞고 해나씨는이 남자를 끊어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돈도 그렇고 첫사랑 같을걸?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건강 링겔 꽂는 거야 아니 계속 피로회복 피로회복 피로회복 피로회복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잠이 든지 모르고 기절하거나 아니면은 신경 쓸게 있으면 숙면을 못 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